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은 본래 무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심정이시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심정과 사랑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심정은 누군가 대상을 창조해 놓고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욕,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적인 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 대상을 놓고 어, 당신의 에, 심정적 사랑을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담헤화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헤화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에, 내적인 심정과 어, 사랑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삼고 어 살수 있게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본연의 심정과 사랑을 찾아가지고 어 천국을 이루시고 하셨지만 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서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님으로서 오신 분이 참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고 싶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접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세계 접어야 돼요. 그래서 수수작용에서 그를 수수 작용해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천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지상에 오셨지만은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느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된다는 거 왜? 누군가 인간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책임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할 때 원리적으로는 창조의 기쁨의 심정 타락의 슬픈 심정, 복귀의 고통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당신은 어,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삼대 심정을 에, 느끼고 깨달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음, 심정을 대신하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신 거다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 사랑하고 싶었었는데 아담아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에, 눈물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눈물이 나겠죠. 얼마나 나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지 우리는. <웃음> 우린 잘 모르는데 아버님 간증을 들어보면 청파동 어그 성전이 전 본부교회가 1층, 2층 되어 있는데 2층에 다데미방에 일본식 건물이라 그래서 2층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그 기가 막힌 슬픔을 느끼시고 통곡하고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으셨대요 근데 그것이 잠깐 울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한시간이고두시간이고 계속 울어서 눈물이 얼마니,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때는 바지적으로 입고 갈 때거든요 옷이 다 젖고 눈물 땀에 옷이 다 젖고 그 눈물이 흘러서 그 어, 바닥을, 이 마룻바닥을 통과해서 1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또 사랑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연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아버님이 깨달으시고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해서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가 하면 아버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을 정도로 세상 우리 인간 세상만 하면은 하도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아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드리려면 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랑하는 나를, 그 사랑하는 인간을, 아들, 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실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아담 혜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잃어버리셨어요 왜 타락했느냐? 사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얼마나 믿겠어요 사탄이 예? 하나님이 사탄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음. 그런데 그런 원수 관계에 있던 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인데 아버님께서 오셔서 그 원수도 원수도 인간의 체를 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인 사탄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보니 창조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수가 되서는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되서는안 되겠습니다. 회개해서 사탄을 해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버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다 이말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가 자연 굴복하는 거지요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몸소 실체를 쓰고 행동으로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정과 사랑을 그대로 느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이나, 사랑을 하지, 뭐, 할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 아은 참아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아버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음, 참아버님이 안계시면 하나님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또 타락한 인간도 그런 참부모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받아서 중생 접붙여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주가 그런 뜻이죠 참부모라는 뜻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주고받게끔 해주는 분이 메시아 구세주거든요 참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이 계셔야 되겠어요 안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계셔야 우리는 본연의 그 심정권, 사랑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메시아 참 부모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의 말로 사랑의 참 심정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참 심정과 사랑의 왕이신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상속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음, 이대왕님이시죠 예,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 그러는데 뭘 대신했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심정을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느끼시는 심정은 그 하나님의 심정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이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안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기쁨의 심정, 슬픔의 심정, 고통의 심정을 다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안 느껴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나를 귀엽게 보시고, 얼마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그거 느껴봤어요 생각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우리는 못된 거야. 못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심정을 직접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분이 참 아버님이셨는데 상속자, 대신자, 아, 후계자이신 이대왕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대왕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 생각과 느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대왕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픈 사정을잘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사정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왕님은 하나님, 참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얘기가 내적으로는 심정과 사랑의 대신자다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사랑인데, 크리스도의 사랑인데 역동적인 주님의 사랑, 성령 역사라고 하죠 요즘에 왕님께서 3대 왕권의 사랑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한국, 일본을 순위하시잖아요 순회하실 때뭘 가지고 순회하시냐 이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순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 식구들을 보고 싶으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하는 내적인 그 심정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참부모님 대신해서 그두 분은 영적으로 계시니까 실체 육신을 쓴 분은 그 육신 쓰고 하나님과 참 어머님을 느낄 수 있는 분은 이대왕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왕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대변해 주시고 주시고 받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때 핵심은 무엇이냐 왕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돈 때문에 온 사람은 손 들어봐 명예권세 때문에 온 사람 서로 봐 하나도 없고 무엇 뭐 때문에 왔어? 사랑 때문에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사람 모집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연의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관계 때문에 심정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다 이거예요 뭐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 현장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아 왕님이 오신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참부모님 대신 일본 식구님들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심정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진한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순회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 왕님을 올바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 한 카트를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고 어, 화기애애하고 완전히 아버님과 아드님이 심정으로 화화한 것 같잖아요. 하나 된것 같잖아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것 같아요. 어쩜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 일체가 되신 모습을 어,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만 보면 은야 부자지간에 정말로 심정과 사랑이 통하시는 분이구나 아주 그냥 사진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에? 그럼 나도 왕님과 같이 참 부모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게화 아주 화할 수 있는 심정과 사랑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대왕님 만나가지고 왕님은 요즘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게 훈련이죠 훈련 <웃음>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고 일하는 것도 운동 훈련이고 운동하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하는 것도 훈련이고 모든 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훈련하느냐 목표가 뭐냐 이게 그건 심정이 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심정과 사랑을 느끼게해서 한다 그데 훈련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나 도망가야 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심정과 사랑으로 수수작용이 안 되니까 그래요 심정과 사랑으로 수수장이 되면 사는 자체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거, 그런 자리가 결정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아버님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 또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셨으면 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 거죠 욕도 하시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평혼독회 갔다가 아버님 앞에 꿀밤이라도 한번 맞은 사람 에, 또는 욕이라도 한번 얻어먹은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아버님 앞에 꿀밤 맞고 욕 먹고서 로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게 있는데 아버님하고 수수장이 할수 없는 존재인데 꿀밤 한대 먹고 회개했다 이게 아버님 앞에 욕을 양냥 세게 얻어먹고서는 에? 회개해가지고 아버님하고 하나가 됐다 그래서 얻어 맞고 요구도 먹고 감사하는 것이 심정세계의 신앙생활입니다 본연의 사랑세계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사탄 편으로 떠나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질책을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를 단절하게끔 내 쫓아버린다 이게 순간적이라도 음. 그래서 그런 사랑도 진한 사랑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칭찬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가끔 하다 잘못하는 사람을 막 혼내가지고 서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도 이제 참 사랑인 거예요 게 요즘에 순행하시면 또 가정연합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심정세계와 사랑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대왕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대왕님께서 욕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교주대신자라는 분이 이대왕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그럴 수가 있냐 인륜도덕으로 봐서 그 적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이대왕님의 심정과 사랑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님께서 욕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내가 욕한다고 내가 화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데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책을 안 하면 지옥가니까 그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 아버님께서 우리 국가메시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말을 탄 기사가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말이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면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치야 되겠어요. 아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무슨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낭떨이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화를 내가지고 깨우쳐주는 깨우쳐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떨어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왕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건데. 그 심정세계를 모르니까 아일류도 세상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왕님이 나쁘다 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대왕님 본연의, 본, 본연의 심정과 사랑은 절대 나쁜 것도 없고 악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 참 아들로서 계신 분입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성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심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대 심정권, 즉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즉 가정에서 그 심정을 나타내시는데 주고받으시는데 성경 창세 1장 28절에는 3대 축복을 주시면서 그제 축복 참 가정을 세워가지고 4대 심정권을 이루어가지고 실천해서 3대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심정과 사랑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리강론 53쪽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실제 대상으로 완성된 아담과 하화가 일체를 이루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3대상 사랑 즉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에 실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그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가정을 중심삼고 어 이루어지신다는 원리 말씀이 있습니다. 또 원리 본체론을 보면은 사대 심정권, 삼대 왕권,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서 실천하시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의 속성이 그 가정에서 3대 왕권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었고요 말씀집에 보면 239권 보면 천국에 가라면 4대 심정권의 완성실체가 되어 3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자 왕녀의 기준에서 황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주고받아 보아야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 통일사상 부록에 보면 이상한 선생님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에, 자세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버님 계실 때에 이상원 선생님한테 강의하라고 하셔서 어, 본부기에서 본부기에서 이 강의하실 때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놔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은 설계도는. 즉 아담과 해화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무형의 영적 사대 심정권과 영적 3대 왕권을 지상 사대 심정권과 지상 3대 왕권에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 혜화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모의 심정이나 부부의 심정이나 자녀의 심정이나 형제의 심정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 사회기대를 이뤄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을 주고받으면 심정을 나누면 하나님이 일대의 왕이 되시고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이대, 2대, 아담이 이대왕이 2대 되고, 영적 아담이라는 건 아담이 지상에 살다가 영계 가면은, 이제, 아담, 영인체가 영생하잖아요. 그 영인체가 이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의 손자가 3대왕이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는, 네 예, 사대 심정권과 그걸 이루면 삼대 왕권의 사랑의 왕권이 된다는 설계도가 있었다. 이게. 그 설계도가 나타난 것이 아담 해와를 창조해서 사회 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사대 심정권과 삼대 왕권을 이루는데 이것은 실체 실체의 사대 심정이다. 육신을 쓰고 심정을 느끼는 것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육신 쓰고 느끼는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그 인간을 실체 육신을 창조해놓고 아담 해와 속에 쏙 들어가셔서 그러면 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하 신같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즉 실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체의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통한 가정에서 느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심정을 주고받아요또부부의 심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심정을 느끼고 형제의 심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천년 만에 아담의 와타라고 예수님 통해서 못이뤘는데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실체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현재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누구예요? 이대왕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대왕님이시라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창조 본연의 심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경지의 모델은 이대왕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비해. 미비해. 아직도 사탄의 죄악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본연의 입장에 느낄 수가 없어. 느낄 수 있는 분은 단 한가정. 이대왕님과 왕비님과 그 자녀들 뿐이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이제 실체를 쓰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나누시는 모델 가정으로서 이대왕님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니 몇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6천 년 만에 이루어졌으니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확실히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감사의 뭘 해야 되겠어요? <웃음> 감사의 박수를 느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청평 땅에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직접 느껴서 사랑해 줄수 있는 이대왕님을 모시고 또그 참가정을 모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잘 오셨어요 어제도 뭐쫙 피해서 뭐 왕님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웃음>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와야 돼요 최소한도 120가정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120문도가 성령받고 역사했듯이 여기 청평 땅의 주변에 120가정 이상이 모여가지고 왕님의 가정을 모시고 서로 하나님의 본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많이 천일국 모델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여기 가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어휴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거기 가면은 천국 생활을 볼수 있다 이거. 천국 모델을 볼수 있어. 그렇게 소문 나면 안 오겠어요? 어, 저 전도를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아름답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 입장에서 우리가 왕님 모시고 살면 구경, 관광하고 이도 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음? 무슨 관광이겠어요? 자연 관광도 있겠지만은 심정 관광하러 오겠지. 잠사랑이 뭔가는 하 것을 보고 싶어서 잠사랑 관광하러 오시는 거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참 심정과 사랑 때문에 이사 오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강강 온게 아니라 아예 와버렸어요. 왔뻔했어. <웃음> 와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 오난매 장조 본연의 참가정의 오난매도 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왕님을 통해서 내리는 심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장조 본연의 가정, 가정에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시는 그 모습을 여기 오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왕님은 매일 훈련이야 훈련 사랑도 훈련 심정도 훈련 잠시라도 훈련 안 하면 사탄이가 채간다 이거 그런데 여기 오면 훈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훈련 훈련 끝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심정훈련 사랑훈련을 맞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일 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2대, 이제 왕, 2대 왕이고 그 자녀가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정이란 뭐냐 심정 때문에 아담에와 창조했고 심정 때문에 예수님도 재림주님도 보내주셨는데 또 심정 때문에 이 청평의 이대왕님 보내주셔서 그 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다 이거예요 그 심정은 사랑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심정이란 뭐냐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 기쁘죠 에. 싸움은 어떻 하고? 기쁨 반대가 뭐예요? 슬픔, 고통 그렇죠 싸움은 고통으로 그런데 사랑을 하면 예뻐져도 있지만 사랑을 하면 기쁜 거예그 사랑을 하기 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요소다 심정이라는 그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의 정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누군가 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우리 구리타상한테 묻는다면 응?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효원씨? 아 자기 부인이래요 부인 없으면 뭐 맹탕이지 뭐 그렇죠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정서가 싹 없어지잖아 부인이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어? 그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실체 세계에 관계가 부부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래, 영원 불변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있는 감정이 소산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인간인 거예요. 아담의와다 여러분이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아이고 다 보니까 나 닮았거든 하나님한테 다나 닮은 아들, 딸이고 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매일 24시간 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랑의 왕, 심정의 대왕,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을 가서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상을 찾아야 돼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도 심정이 동기가 되기 었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대상으로 아담에와 인간을 창조했다 따라서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만물이 인간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다가 수돗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길래? 식구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식구를 만나면 하나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교회 가는 가고 가야 되겠는데 아유 교회에 그병이실은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병들어도 한참 깊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 만나야지 아이고 오늘 권사님 누구 만나야지 또 누구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아들, 딸이 되는 거다 심정권이라는 게 뭐냐 심정 대상의 범인, 사랑의 범인인데 사랑한 심정은 사랑하고 싶어서 싶은 정적인 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심정이라는 건 마음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그리타시오인데 아이고 만나서 한번 껴안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심정이야 근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실제로 껴안고 사랑합니다 하면 그뭐야 그건, 그건 사랑이야요 심정과 사랑은 손바닥이 안과 밖이라고 했어요 같은 손인데 안과 바깥에 이 심정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어 같은 거야 나타난 게 심정이 나타난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가정권, 가정에서 나누는 심정 가정에서 나누는 심정을 대표로 식구라고 했죠 식구,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는 식구요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이제 씨족씨족 시족. 어. 시족. 조카들만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족, 어.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대왕님이 한국과 일본을 순회하신 것은 어떤 심정권이냐 하면은 민족적 심정권인 거예요. 그 한국민족, 일본민족, 이대왕님, 삼대왕권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변환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 천일국, 일본 천일국,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영계 영인들까지 하면 천주적 심정권, 천주적 하나님의 사랑권. 그럼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받고 드릴 수 있는 형태를 심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권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이청평 오신 것도 여기는 이제 이대왕님 지금 삼고 가정심정권은 이었거든요 사람권은 그래서 이제 씨족 이뤘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섯 명이요 그런데 거기 손자들이 쭉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시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어제 신국님이 또 예쁜 천상천에 제일 예쁜 따님을 낳았어 어?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이, 이 이름을 뭐라고 줬죠? 희 기쁠이 자 은혜은 자 희은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은혜를 주고 받는다 이게 야 그러니까 심정에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서 지상에 탄생한 분이구먼. 이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부모님 기쁘게 하고, 이대왕님 기쁘게 하고, 가정을 기쁘게 하니까, 오, 어, 그건 하나님의 심정, 심정동이라고 해야 되겠네. <웃음> 사랑동이. <웃음> 이게 오셔가지고, 아, 이 3대왕권 이대왕님도 아주 그 운세가, 운세가 확장될 것 천운이 확장될 것 같아. 요 음? 아주 대단한 분으로 태어났더라고. 내가 이렇게 <웃음> 기도를 해보니까 어? 아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오시고, 어? 또 하늘의 복도 가지고 오시고, 음? 또 하늘의 건강도 가지고 오시고, 음? 또 하늘의 능력도 가지고 오시고. 어, 여자분이 그렇게 땅에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여, 여성으로서 지도자가 되시다는가 봐요. 아주 좋은 날 좋은 시에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어, 3대 왕권에 아주 엔돌핀 음, 대사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들도 굉장히 기뻐했죠 카톡이 날났더만막 그냥 <웃음> 예? <웃음> 희은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냥 쫙 깔렸더라고요 어쨌든 참 어, 축하할 일이고 어, 천운이 예, 왕님 가정 앞에 그 시조 앞에 더 크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사대 심정이 뭐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세상에 가면은 애기를 낳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그리고 어떤 애는 개가 물어다가 병원에 갖다 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왜 그런 세상이 생겼죠? 다락해서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돼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시집가서도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기분 나쁘면 자식 두드려 패고 나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이런 이 문화를 싹 제거시키고 본연의 부모가 본성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 사랑을 하는 그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심정세계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요 이삼대 왕권 이대 왕님이 오셔서 나가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요 기쁨의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이름도 그렇게 하셨는데 부부의 사랑, 부부간의 절대 사랑인데 아직도 부부지간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을 거야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막이혼한다 하고 싸우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부부의 심정이 안 통한다. 부부의 본래 사랑이 안 통하니까 절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청평이에요. 왕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안 하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 참 사랑했어 안했어 막 이렇게 제대로 여기 훈련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세 번째 형제자매의 심정, 형제간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형제지간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막 식이질투 할 수가 있거든요 다분히 그런데도 형제지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그런 가정이 이제 심정권의 가정 참 하나님의 심정을 대표하는 자매 형제 자매 관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해야 돼음 그래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한번 싸워도 보는 거죠 그 훈련하면 어이원리말씀에 이렇게 해서는 서로 용서를 빌고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아이스크에도 사명하면서 아이, 서로 화해해야 된다 이런 거 훈련시키거든요 <웃음> 그 세상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심정권에 들어가면 그런 걸다 교정시켜주고 어? 가르쳐주고 해서 참 형제 간의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 그 다음에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부모 앞에 불효한 게 많더라고. 자식은 사랑을 하는데 부모는 잃어버려. 그 자기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없어요. 나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은 좋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잃어버린다니까 가끔가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부모를 사랑하고 생각해보고 사랑하요 왜? 부모에서 그 사랑이 나왔으니까 근원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의 질서, 심정의 질서입니다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자기 부모,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심정세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한테 드리고 자식에게 주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는 내리사랑, 종적사랑 있고 행적사랑 있고 그 종행사랑이 실습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훈련을 잘한 사람들이 가정적사랑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뭐 4대 심정권 4대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제 3대 사랑과 3대상 사랑과 4대 사랑을 원리에서는 3대상 사랑만 했는데 그 형제 사랑을 첨가해서 4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사랑이 4대 사랑의 대표적 사랑이다 그런데 그 4대 사랑 중에 대표적 사랑은 부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인 관계가 안 좋으면 부모와도 관계가 안 좋고, 어? 이제 형제자매와도 관계가 안 좋고, 자식과 관계도 사랑 관계가, 심정 관계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부와, 부부의 심정이 잘 통하고, 부부의 사랑이 완벽하게 잘 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사랑이 원만하게 되는데,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부부가 사랑이 안 되면 전후좌우 사랑이 잘안 된다. 그래서 부부 사랑이 대표적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부부 사랑 중에 남편 사랑이 뭐냐? 남편 사랑, 남편 사랑은 가정에서... 전체 남성을 대표하는 자기 남편이 그냥 개인 남편이 아니고 가정의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수많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 남자의 대표고 또 인류 절반이 남잔데그 인류 절반 중에 대표로 뽑아서 내가 만났다. 75억이면 35억 대표가 남자 대표가 우리 신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우주의 개성질체의 양적인 면을 대표하고 음양이 세 개가 있는데 뭐 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물 광물 광물 식물 동물 전체 우주 전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라스 마이너스 양성 음성으로 그런데 그 양성 음성 중에 양적 양성의 대표가 정인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대표해서 뽑아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격 주체의 성품을 그 신랑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입체적으로 무용세계와 유용세계에 있는 모든 남성 대표한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 남편이다. 자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이 우주에서 과거에 왔다간 조상까지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미래 세계까지 남편 중에 남편, 첫째 남편 지금 현재는 육신을 쓰고 있는 하나님 대신한 남편 모델이 누굽니까? 모델이 누구요? 질문을 가끔 가다 해봐야 정신을 차려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 그 심정세계, 사랑세계에 안 들어가와서 모르는 거야 그분이 이대왕님인 거야 그래서 이대왕님 얼마나 멋있어요? 기죠? 나는 천상, 지상상 이대왕님같이 멋진 분은 그 양성대표로 뽑으셔서 그런지 6천년 만에 뽑으셔서 그런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도 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시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주적인 양성 대표 신랑 중의 신랑 남편 중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안해봤죠? 생각해보라고 <웃음> 내가 <웃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떠냐? 아내 아내는 인류의 절반 35억 여성 중에 뽑아서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전 우주의 음적인 면을 대표한 입장이고 가정 내 전체 여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건 조상 여성까지 다 대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성격 대상의 성품도 대표하기 때문에 아내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자식이 생기면 그자식들도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의 여성 대표가 누구세요? 실체를 쓰고 답변이 바로 나와야지 아까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표가 이대왕님은 여성 아내 대표는 누구가 돼야 되겠어 왕비님이 되야 되잖아 왕비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심정과 사랑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부부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네. 부부사랑은 뭐냐? 가정에서 남편과 여자 아, 편을 사랑을 사랑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양적 측면의 사랑과 연계의 양적 측면, 연계까지 예, 대표하는데 예, 남자는 남자 생식기가 대표하고 하나님의 음적 측면과 사랑의 연계의 음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은 여자 생식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음.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는 사랑의 대표다. 대표 부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남성과 여성이 통일적 결혼을 하면 생식기 결합으로 인류의 사랑을 대표하게 된다. 사랑을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 축복 받은 사람은 이걸 알고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이거요 이대왕님이 빨리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한국 가시면 한국사람 축복 일본 여번에 27상 했죠. 그리고 미국에 오면 미국 축복. 이대왕님이 가장 기쁘고 재미있게 일하시는 게 뭐냐면 축복행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또 가락한 인간도 축복받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제일 존고하니요, 제일 기쁨아니요 그러니까 왕님이 그 기쁨을 생산해내는 창조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왕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왜? 축복은 오직 이대 왕님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즉 부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상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피주 세계의 모든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부부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온 우주가 우리 둘이 좋으면 우주가 다 춤을 추고 좋다 이거요. 응? 좋다 이거요. 그런 걸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거. 대표적 사랑, 종합적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 부부 사랑은 종합적 사랑이다 이거. 부부의 자리는 천주의 중심 자리요, 제이 창조주의 자리요, 창조 이상이 완성되는 자리다. 천주의 중심자리예요 부부의 사랑의 결실체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의 총합실체 상황으로서 소우주적 가치다 자식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거기에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3대 왕권은 뭐냐 삼대왕이라는 것은 큰 대자도 쓰고 일대이대할 때 대를 쓰는데 삼대왕권이라는 건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대 걸친 부모를 뜻하는데 조부모, 부모, 자녀 삼대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큰 대자를 쓸 때는 그 부모 부부 아니 부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 할아버지 부모 아들 이렇게 삼대가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니고 참부모님만이 아니고 이디앙뿐만 아니라 우리도 닮아서 삼대 왕권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새겨 오기 때문에. 삼대 왕격이 왕의 성격은 조부분은 영계 대표하고. 그러니까 참아버님은 영계 갔으니까 이제 과거의 왕이죠. 네, 부모는 현재의 왕이기 때문에 이대왕님은 지상의 왕이시고 자녀들은 미래의 왕이기 되 때문에 미래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 2대, 3대의 왕이 계신데 실체를 쓰고 지상의 3대 왕권을 이루고 사는 것이 지상천국이다 그래서 여기 청평에서는 실체를 쓰고 3대 왕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이대왕님 같이 살잖아요. 보여주자네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청평인데. 청평 정평 어디냐. 이대 왕님 3대 왕권 그그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운행되는 3대 왕권 지상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 어, 어, 왕님 가족 어, 보러 관광 와야 되겠지. 심정관광. 사랑관광 <웃음> 전도 안 나가셔도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된다 다 깨우치면 다 오는 거예요 삼대 <웃음> 왕꾼 왕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왕같이 귀하다 왕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왕같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왕 대왕 왕 세자 이렇게 하죠 여자는 대비 왕비 공주 그렇게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비유할 때에 예, 거지 왕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이 복귀해서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될 때에 그, 그것을 그 설명하는 것이 거지 왕 아버님이 그거 한번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거지 왕 같지만 은 내가 본래 왕으로 드러날 때는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왕권 그 대관식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 문선명 선생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야. 그 전에는 뭐예요? 욕만 잠깐 하다가 아이고 실체를 아신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세자로 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거나 혼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맞고 혼내야 을 된다는 거죠. 예.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왕과 왕비로 조보물을 대왕으로 대비로 모시한다. 귀하게 모셔야 된다. 왕이라는 왕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권세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삼대 왕권의 권세는 사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같은 그냥 권력으로 어. 왕 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군대로 막 잡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로 왕 되는 권위가 아니고 3대 왕권은 이제 에 그걸 초월해서 자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 힘, 사랑의 힘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성령으로 하겠죠.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순회할 때, 3대 왕권 순회할 때에 성령 치유 봤죠? 그 성령 치유할 때뭘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 이대왕님이 진짜 이대왕님이고 하나님대표하신 분이구나.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존경하는 거죠 사랑의 왕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같이 권력으로 3대 왕권 만드는 거 아니다 그, 그 확대가 이제는 가정에서 종족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어, 가야 되겠죠 에, 4대 심정권과 아, 3대 왕권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모델 가정에 대한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 모델 가정에서 참부모님께서 실체를 쓰고 모델 가정이 되셨다가 연계로 가셨죠 그때 참부모님은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사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의 사랑의 왕, 종장이라는 문시 종족의 사랑의 왕 다음에 민족 대한민국 민족의 사랑의 왕, 국가의 사랑의 왕, 세계 천주의 사랑의 왕으로 확대되겠죠. 그 연결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일대왕, 과거의 왕이 되셔서 현재의 왕은 이대왕님과 왕비님이셔. 그것도 실체를 쓰고 그러시다 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대왕님 부부에 가야만 부모의 참사랑이 뭔가, 부부의 참사랑이 뭔가, 자녀의 참사랑이 뭔가, 형제의 참사랑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이 대왕님의 행동,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델 가정을 지상에 만드시는데, 나도 이 대왕님 따라서 모델 가정이 되어야, 천국을 내가 만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왕님은 심정의 왕이시고 실체를 쓴 지금 현재 이 순간 이때에 실체를 쓴 하나님의 실체를 쓴 심정의 왕이요사랑이 왕이시다 나는 사랑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사랑대장이냐 이대왕님은 하나님 상 사랑도 몽당 참부모 사랑도 몽땅, 그다음에 에, 왕비님 사랑도 몽땅, 다섯 자녀의 사랑도 몽땅, 여기 축복 가정의 사랑도 몽땅. 에? 앞으로 모든 인류가 아, 깨달으면 사랑을 몽땅 받으시니까 사랑이 뭐요? 대장이시다 이거 사랑의 대장. 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대왕님은 사랑의 대장이. 예. 하나님의 직계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대왕님시다 적어도 여기 청평에 계신 분들은 이걸 확실히 깨닫고 훈련하고 믿고 모시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훈련을 그래서 어. 이제 왕님에 대한 설명만 쭉 했는데 왕비님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왕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왕비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적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대상에게 주는데 제1대상이 누구요? 부인이라고요 그래서 왕님이 왕비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구경하러 오세요 구경하러 나는 구경 많이 했어요 <웃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요새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훈련을 많이 해요 우선 외적으로는 손을 안, 붙, 안 붙들고 다니면 혼나는 거야 <웃음> 아, 기본사왜손안 붙들었어? 그렇게 사람 이있어나없어나손 붙들고 다녀야 돼 그게 뭐냐,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표현을 하라. 이제. 표현하라. 어. 그렇게 해서 또 왕비님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져야 사랑하는 거지, 기죠? 아니 미운데 어떻게 사랑을 해? 이쁘시해야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왕비님은 뭐 원래 미인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상담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왕비님은 그런 사랑의 대상 입장에서 서 계셔서 부부사랑에 승리한 성공한 완성한 부부사랑 완성한 분이시더라 완성한 부부를 보고 싶으면 여기 오라 그래요. 예, 볼수 볼 있다고. 그럼 왜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심정과 사랑이 통하냐? 원인은 이 대왕님은 하나님의 정자 씨를 가지고 오셨고, 사랑의 씨, 사랑하고 싶은 그 씨를 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왕비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난자 밭을 가지고 오셨어. 그러니까 정자는 난자를 만나야 돼안 만나야 돼 만나야 아들 딸 낳잖아요 천지이치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뿌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이제 에, 가지가 나고 열, 꽃이 피고 열매가 어, 열듯이 그런 부부의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님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의 심정과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님과 왕비님은 사랑의 모델 부부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모델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배워야 돼. 그리고 훈련해야 돼. 막연히 되는 게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자녀 사랑인데, 에, 자녀 사랑은 3대 왕권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부모사랑 부부사랑 결실이 자녀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채울해서 주체대상 사랑을 할수 있는 훈련이 안되면 부모로 성공 못한 거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3대가 하나님을 믿고 성공해야 성공한 거다 너만 믿으면 안 돼. 네 자식도 손자까지 믿어야 성공한 거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세계를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죠. 그래가지고 그 권위 이제는 시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미 심정왕이고 사랑의 왕 모델이신데 이대왕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축 축이 뭐예요? 기둥이죠 종적인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왕님이 안 계시면 사랑의 세계는 우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축이 없으니까 축이 있어야 팽이가 축이 있어야 돌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축이 있어야 지구가 우주 천체가 제대로 돌잖아요 겉만 돌으면 뭐예요? 사랑이 돌아야지 그런데 왕님이 왕비님하고 사랑함으로 우주의 축이 되어가지고 실체 세계에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같이 하신다. 이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과 전통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3대 왕권 담기와 모심의 생활을 하고 이러한 3대 왕권을 잘 보존하고 호위하고 수호해서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호위병이 되어야 되겠죠, 평화 경찰, 평화 군대가 되어가지고 어, 참상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사고이 대왕님의 심정과 사랑을 상속 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랑의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 되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이러한 모델 사랑에 대한 3대 사랑이 참부모님과 이대왕님, 3대 왕권이 있죠. 이 3대 왕권을 모시고 지금 왕님께서 3대 왕님께서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순회. 국진감사원장님은 2년만 순회를 하면은 가정연합도 다 깨지고 세상도 깨지고 예,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삼대 왕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의 왕, 사랑의 왕에대해서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기반이 닦아지는 거예요 음. 저는 2년 전인가 한국에서 훈독회를 하는데 어, 성령이 오시더니 훈독회 중에 글을 쓰라고 해요 시 같은 거 썼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왕비님 앞에 보내드렸더니 아 그거 노래로 좀 만들어가지고 어, 불러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하나님 저 모르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콧노래를 불렀는데 아 이걸 악보로 만들 수가 있어야지. 사약가씨라는 분이 옆으로 이사왔길래 피아니스트라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악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콧노래 한걸 카톡으로 보내달래. 보냈더니 그걸 이제 오선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를 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었어요. 그찬송가 내용을 지금 매일 부르는데, 아, 이게 3대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더라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해요 참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참부모님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운 참 부모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해요 이 대왕님 그신서랑배푸신서랑태정이 대왕님 감사해요 우리. 왕님, 사랑해요. 우리 왕님, 사랑해요. 삼대왕님, 우리 희망, 삼대왕님. 니대 왕님 되셨으니 감사해요 우리 왕님 사랑해요 우리 왕님 사랑해요 식구님 사랑자리 채우시는 귀하신 형제자매 감사해요 우리 시군님 사랑해요 우리 시군님 아주 심정의 왕, 사랑의 왕 찬양했습니다. 저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 이런 설교할 때 부르라고 어, 아마 어, 작곡, 작사까지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정의 왕, 사랑의 왕대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이대의 왕님 닮아서 우리 모두 육신쓰고 지상생활할 때 심정의 왕 사랑의 왕이 되셔서 행복한 지상 전국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